뇌에 쌓여서 이게 제거가 되지 않으면요 바로 음. 뇌세포를 파괴하면서 그게 공기고래요? 바로 네 오. 그게 바로 치매의 원인이 되었던 어, 그래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요즘 이제 중년들 제 나이 때만 돼도 잠을 잘못 자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특히 여성분들 네. 폐경기 이후 또 갱년기 때 음. 보면 어, 근데 이 불면증이 계속 누적이 되면 뇌 건강에도 안 좋은가요? 어때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이게 음. 잠자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왜 사람은 낮에 막 활동하다가 그러게요. 누워서 저렇게 음. 누워서 죽은 듯이 잘까 음.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는 이유는 몸을 쉬기 위해서 자는 거일 거야 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자는 동안에도 심장은 튀고 우리가 숨을 쉬고 그러게요. 자는 동안에 근육도 움직이거든요 음. 그래서 아 단순하게 몸을 쉬는 것만은 아니구나 음. 그걸 깨닫고 아 그러면 또 이런 가설을 세웠어 그러면 뇌를 쉬기 위해서가 아니, 아닐까? 뇌는 음. 그냥 뇌를 딱 꺼버리는 게 아닐까? 잘까?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잠자는 동안에 뇌파를 해봤더니 네. 깨어있을 때보다 훨씬 더 그래요? 많은 활동을 오. 하더라고요 뇌파들이 막 춤을 오. 추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우리가 꿈을 꾸기도 음. 하고 뇌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화 작용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잠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구가 된건 2010년이었어요. 얼마 안 됐네요. <웃음> 진짜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세상에. 아 뇌를 해부를 해보니까 뭐 하수구 같은 수로가 있다는 음. 게 밝혀졌는데, 네. 어 대체 이건 뭐 하는 걸까 봤더니. 음. 잠을 동안, 자는 동안에 이렇게 뇌 영상을 찍었더니, 네. 자면서 뇌척수액에서 뭐가 막 이렇게 가면서 수로 쪽으로 빠지는 거가 음. 발견됐어요. 그래요? 음. 그래서 그게, 그게 뭘까 사람들이 막 궁금해하고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음. 그게 밝혀진 게 2015년에 네이처지에서 딱 어. 그게 실렸는데, 이게 뭔가 봤더니, 네. 아, 뇌에 쌓이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뇌 수로로 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요? 네. 뇌에 무슨 노폐물이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음. 이제 생각해보면 저희가 이제 대화하고, 낮 동안에 활동하고, 몸도 쓰고, 음. 머리 쓰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노폐물의 단백질들이 나오는데요. 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네. 단백질도 있고, 타우 단백질이라는 음.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들어보셨지는 못하지만, 음. 뭐 여러 가지 막 뇌에 쌓여서 독성 단백질이 될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이게 빠져나가는 시간이 오로지 잠잘 때밖에 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아 인간이 자는 이유는 낮 동안에 쌓였던 노폐물들을 배출하고 청소, 뇌를 청소하기 위함이라는 음, 목적이 가장 크구나 그렇군요. 네, 아. 그래서 만약에 청소를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런 타우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들은. 네. 뇌에 쌓여서 이게 제거가 되지 않으면요 바로 음. 뇌세포를 파괴하면서 그게 바로 에 네, 그게 바로 치매의 원인이 됐다고요 어, 그래서 오. 어~ 보면은 치매 어르신들이 사실 수면장애 있으신 분들이 음. 상당히 많습니다 음. 음. 그리고 오랫동안 잠을 못 주무셨던 분들은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음. 그래서 이 수면이 뇌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어. 그걸 알기만 해도 바로 정말 아잘 자야 되겠다 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어, 이제 잠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네. 뇌를 쌓인 노폐물들을 빼준다는 네. 거죠. 하수에 그렇죠. 구 있는 그 쌓인 그 네. 독성물질들은 네게 네. 네. 계속 쌓여져 있으면 제거하지 않고 네. 이게 우리 의 뇌세포를 공격해서 결국 치매로 된다는 거. 네. 움직임이 덜하니까 낮에도 꾸벅꾸벅 조시고 또 밤에 잘못 주무시고 그래서 이제 수면제라는 걸 의지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수면제를 통해서 잠을 잘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걱정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어. 아막 잠은 자야겠고 수면제는 안 좋다고 하고 네. 그러니 내가 이걸 대체 먹어야 되나 말아야 음.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일단은 잠을 못 주무시면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치료. 네. 어. 근데 이제 그 치료 중에 하나의 옵션이 수면제인 거고요. 음. 그래서 병원에 오면 무조건 내가 잠못 잤다고 해서 무조건 수면제만 주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 어.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그냥 뭐나 혈압약 타는데 갔더니 내가 잠못 잤다고 하니까 음. 의사가 수면제 하나를 그냥 주더라 하는 음. 경우는 가장 그냥 쉽게 수면제 하나 먹으면 6시간은 자니까 그렇게 드리는 거고요. 음. 수면 장애에 대한 원인이 되게 많아요. 어. 보면 그냥 단순한 불면증도 있지만요. 네. 두 번째는 이런 심리적인 이유들, 음. 뭐 우울장애, 우울증이 있으면 사람이 못 자거든요. 네. 그러면 수면제를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우울장애를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아, 어, 그렇군요. 네. 어. 세 번째는 하지불안증후군이라는 게 있고요. 네. 하지불안증후군은 요즘에 되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자려고 눕기만 하면 나는 졸려 죽겠는데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못 자는 질환이 하지불안증후군이거든요. 그러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음. 그런 경우에는 하지불안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하셔야 되고 아,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자고는 싶은데 여기저기 아파서 못 자는 분들이 음.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요, 음. 똑바로 못 눕습니다. 그죠. 네. 네. 똑바로 못 누워서 못 자요. 음. 그런 분들은 통증에 대한 치료를 해야지 그러네요. 잠을 잘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잠을 못 자는 이유, 단순히 수면제 음. 하나 먹어야 해결된다가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서 음. 그 원인을 치료를 해야 불면증에 그렇군요. 대한 치료가 되고요. 그렇군요. 정말 오. 내가 순수하게 불면증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두달 동안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음. 약을 먹는 게 나을까요? 참는 게 나을까요? 물어보시면 먹는 게 낫습니다. 그래. 네. 먹고 음. 주무세요. 그래야지 음. 다음 날에 내가 몸을 회복해서 활동할 수가 음. 있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걷고 햇볕을 볼 에너지가 생기고요. 음. 그 다음날에 또잘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 비, 그 뭐랄까, 악순환이 끊어지지가 않고, 어제 두 시간 자고, 낮에 꾸벅꾸벅 졸고, 음. 그냥 기력 없이 있다가 밤에 또 자려고 음. 누워있잖아요. 내가 오늘은 몇 시간 잘까? 계속 고민해요. 어. 내가 오늘은 잘 수가 있을까? <웃음> 오늘도 못 자면 어떻게 될까? 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엔 또못 자게 되면서, 음. 이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전문가 찾으시어서 치료 받으세요. 음. 네. 그냥 불면증이다. 그래서 나 수면제로 어, 네. 잠을 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뭐 단기로 끝나면 좋은데 그게 네, 막뭐 네. 3개월, 음. 6개월, 1년 이렇게 지속됐을 때 네. 수면제 의존하는 거 그건 어때요? 네. 어, 수면제를 꼭 음. 의존해서 먹는 건 아닙니다. 그래. 이제 음. 그 수면제 중에 제가 항상 이제 안심 드리기 위해서 하는 음. 얘기가 있는데요. 네. 뭐 여러가지 드려요 멜라토닌 이라는 약도 드리고 음. 이런 안정제 종류도 드리고 수면제 음. 만 드리는게 아니고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래요. 이 약은 괜찮은 약이에요 선생님 이 약은 먹어도 돼요 그러면 음. 제가 저도 먹어요 어. 네, 저도 먹으니까 걱정 마세요 하면은 그때 웃으면서 나가시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멜라토닌 호르몬 이라는 약도 있고 밤에 이제 너무 불안해서 못 주무시는 분들은 음. 수면제가 아니고 그냥 차분하게 해주는 불안감을 음. 줄여주는 안정제만 드셔도 아, 이런 신세계가 있었네. 그러면서 음. 되게 잘 주무세요. 보통 이제 의뢰신들 보면 수면제 하나 딱 드시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어, 뭐 멜라토닌, 호르몬, 네. 또 신경 안정제만 먹어도 수면제를 먹지 않아도 좀더 잠을 네, 잘수 있는 네, 게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항우울제 중에 음. 약간 졸린 성분이 있는 약을 드셔도 되게 음. 잘 주무시고 그리고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통증을 해결해 드리면 음. 아 이제 좀 잔다 얘기하시고요 음. 그리고 노화라는 것은 네.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음. 10대, 20대들은 불면증이 있는 친구들이 사실은 <웃음> 없어요 네, 누우면 아 너무 자고 싶어가지고 음. 잘 시간이 부족하지 근데 이제 한 40, 50대 되면요 음. 어, 노화에 따라서 뇌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자체가 떨어집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심리적인 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음. 이 멜라토닌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또한 가지는 이 조명의 문제가 있거든요. 어. 네, 그 예전에 우리 원시 시대 생각하면 지금은 밤 12시대도 음. 정말 환하잖아요 근데 이환하다라는게뭐 스마트폰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음. 이 빛은 뇌에서 낮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어. 계속 이거 뇌를, 뇌가 잠들 준비가 돼야 우리가 수면을 하는데 계속 뇌가 깨있으면서, 어, 나, 나시니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음, 그러면 잘 수가 없어요. 음, 정리를 하면, 이 불면증도, 어, 하나의 이제 병이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제 스스로 인정하고, 근데, 그, 불면증 자체가 병이 아니라, 이 불면증의 원인이, 약간 통증도 있고, 뭐, 우울증도 있고, 네. 뭐, 하지불안 증후군도 있고, 네. 또, 다양하니까, 네.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어, 처방받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도 어, 잠을 못 잔다면 수면제 드시는 것도 괜찮다는 네. 라 거죠. 네. 두세 시간 밖에 못잘때에는 약에 네. 의존해서 자는 것도 괜찮다. 네. 네. 수면제를 잘 이용하시면 괜찮습니다. 음. 물론 뭐 정말 이걸 남용을 하면서 뭐몇 알을 한꺼번에 먹거나 불법적으로 음. 들여오거나 이거는 문제가 되지만요. 그냥 적당하게 진단받고 음. 내가 이게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야지 이제 병을 고친다면 수면제 음. 드셔도 괜찮아요. 너무 네. 걱정 마세요. 음. 음. 우리 이제 저녁 때 잠을 잘때 이제 루틴이 있잖아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갔다 와서, 어, 회사 오면은 샤워를 해요. 네. 샤워를 하고, 또 명상도 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책을 읽다가 이제 뭐 감사 일기를 네. 쓰면서 네. 하다 보면 잠이 저절로 잘 오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 책에 보니까 이 꿀잠자기 5단계 루틴을 네, 설명해 놓은 네.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어르신들한테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럼요. 이제, 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수면제를 먹는 게 다는 아니고요. 음. 어,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인지행동, 상담 치료만 하, 음. 하면서도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약이 너무 편하니까 약을 음. 먹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음. 운동을 좀 열심히 하셔야 운동이요. 돼요. 운동이요. 네. 음. 운동을 하루에 30분 정도 하시면 정말 좀 다를 거예요 운동 안 하셨던 음. 분들은 햇볕 보면서 낮에 음. 어 운동을 꼭 하셔야 되고 걷기 정도도 충분하죠? 어르신들한테는? 네, 그럼요 음. 걷는 거 너무 좋습니다 음. 그리고 기기들 네. 빛이 있는 기기들을 다 끄셔야 돼요 TV나 전등이나 스마트폰 TV, 어, 음. TV 켜면서 TV에서 막더글로리 막장 막 드라마 음.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음. 재밌어서 자겠어요 못 그러게요. 자요 그래서 이제 자려고 생각을 하시면 한두 시간 전에는 TV를 음. 끄고 음. 이 조명도 다 끄시고요 네. 사실 암막 커튼 하시는 거 너무 암막 좋거든요 커튼. 네. 그러면 뇌에서도 아 이제 빛이 없네 내가 잘 시간인가 음. 보네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그리고 어, 샤워하시는 거 네.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샤워를 한 자기 전한두 네. 시간 전에 하시는 게 좋고요. 한두 시간 전에 네. 아. 자기 직전에 너무 막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시면 오히려 교감신경이라는 게 항진되면서 아. 몸을 깨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두어 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거나 음. 반신욕 하시면 네. 몸이 이제 좀 근육이 이완되고 긴장이 네. 풀리면서 자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운동도 낮에 네. 멜라토닌 햇빛 받으면서 네. 어, 충분히 하시고 한 30분 정도 충분하다는 거죠. 네. 또 조명. 이제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TV 보다가 주무시잖아요. 항상 그러시죠. 네. 깊은 잠은 못 주무실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조명을 뭐 핸드폰, TV부터 해서 빛이 나오는 건다 끄고, 잘 때도 가능한 암막커튼, 밖에서 빛 들어오지 않게 하는 네. 거. 그 다음에 이제 샤워. 근데 주무시기 직전 하지 말고 한두 네. 시간 전에 하는 것도 네. 이제 좋은 방법이라는 거. 네.